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파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물어봅니다 물어보시고 실제 수성구 에서도 금매로 나온 아파트 1억 1억 5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에서 10억 10억에서 15억 이렇게 통상 수성인구의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황 인데요 물론 이런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올지 아니면은 단면적으로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끝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데 실질적으로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기존의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축으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규제에 맞게 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3억짜리가 10억이 되었다. 3억짜리가 9억이 되었다. 물론 3억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대부분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뭐 1억을 뭐 할인을 해서 내놓던 2억을 할인을 해서 내놓던 그분들은 어차피 매매 금액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억, 3억짜리 아파트가 1억에서 3억이 되었다. 2억에서 3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매물들은 안 나오는 이유가 평균적으로 2억에서 3억대의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 이유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려도 많이 안 내린 아파트의 매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달서구에 성서쪽으로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런 매물을 구입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도 그래 오르지 않았다면 물론 더 이상 오를 가치도 없겠죠. 그렇다고 내리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향후 내리는 분위기가 다시 됐을 때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몰리는 곳에 몰린다 내 눈에 좋으면 없눈 에도 좋은 것이고요 물론 수성구에 1억 5천 매물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가 되었는데 물론 아파트 매매 가격은 6억 7억 8억 정도의 그런 매매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10억 대 9억 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특히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왜 그런가 하면 3억짜리가 만천도 같은 경우는 뭐 9억, 10억이 되었다. 거의 뭐 6억에서 7억 가까이 올랐죠. 올랐는데 내가 돈이 갑자기 급해서 판다면 그래서 뭐 2억을 할인을 하든 3억을 할인을 하든 올랐는 부분에서 내리고 내리는 차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급한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내려서라도 충분히 매매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뭐 제가 살아 감사고 사지 말라 하면 사지 말라 하는건 알지만은 그게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이요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눈이 뜨이고 비가 열립니다 그리고 꼭제 영상 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뭐 이 유튜브로 통해서 전화 가 오시는 분들 말고 아파트 구입 의사를 가지고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아파트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하면 아파트 사러 왔는 분에게는 적어도 금액이 내려졌는 뭐 금매물들이나 뭐 3,4천, 4,5천 이라도 금액은 내렸어요. 올라간 거에서 그런 매물들을 찾으면 그런 매물들을 팔아야 됩니다. 뭐 아파트를 사러 왔는 분한테 아 지금 분위기 살 분위기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단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도 워낙 많이 올렸고 어차피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런 분들이 아고 급해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오는 분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뭐 건매물 1억짜리 없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건매물이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뭐 쉽게 또 거래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수송구에서 뭐 그렇게 매물을 찾는 분들은 뭐 남구 서구가 아니라 꼭 수승구에 금매물이 나와있는 매물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빌비재하게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유튜브를 뭐 보시는 분들이 아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입니다. 뭐 유튜브 보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금매물로 나와있는 매물들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를 묻는 분들도 많으셨고 아파트 투자를 묻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집이 없는 분들의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려가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도 전화가 많으시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기존의 3억짜리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해서 5억에서 10억이 되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지금 단지 1억을, 2억을 저렴하게 샀다. 물론 오를 가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는 그게 기여되는 어떤 투자 가치보다는 기존의 아파트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가 실제 분양을 해서 지금 가격대가 뭐 5억이나 4억이 되었다. 가격에서 뭐 6억이 되었다. 이게 지금 뭐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지금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실제 미분양 할인으로 해서 금액이 뭐 20이든 30이든 그렇게 해서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분양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이라도 더 오르면 오르지 예를 들어서 미분양으로 해서 금액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금액은 뭐 어떻게 할인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으로 대부분 많이 갈아타기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구입에 있어서는 오래된 구축 뭐 6억, 7억짜리보다는 차라리 뭐 준신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신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격 하락세는 막을 수가 있다. 신축 지금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뒤로 해서 저렴하게살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뭐 800세대, 900세대, 1000세대 이상 되면 좋겠지만 은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신축 아파트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축은 구축대로 지금 올 만큼 올랐어요. 올 만큼 올랐다면 은 결국은 뭐 서울처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대우 같은 경우는 오올 만큼 올랐는 구축들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지만 실제 예전에는 그만큼 매물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축보다는 신축을 구입하는 게 부자 가치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들고 있는 돈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뭐영끌이다 뭐다 TV에 막 나오지만은 돈이 없는데 대출을 뭐한 따위 내서 투자를 했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뭐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 금리가 6.5%까지가 올라도 사실 투자성을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이 나았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땅값 가격이 낮았죠.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이 뭐 그때 600만원, 예, 네, 평당 600만원 개념이었으면은 지금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수준의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오주택, 뭐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건물을 지나는 건물들을 보더라도 확인을 해보면 수익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게될 것이고요 뭐구축에뭐 20년 넘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위치가 좋지 않다면 메리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구축에서 신축으로 갈아타는 분위기다 그리고 구축의 매물들이 금매물들이 나온다 지금 신축에 분양되는 금매물들이 나오는거는 하나뿐이 없죠 미분양 프로모션 말고는 없습니다 미분양으로 해서 20%, 30% 할인돼서 나오는 것 말고는 신축 자체에 금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축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그런 금매부이들이나 아니면 금액이 하락한다는 모든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3억짜리가 실제 9억이 되었고 10억이 되었기 때문에 뭐 내라도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면 뭐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하면 뭐 1억이든 2억이든 금액을 금매로 낮춰서 할수 있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축, 뭐 준신축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한 10년 내외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매물들이 뭐 점차적으로 나온다면 그런 매물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오래된 구축이 금매물로 뭐 5천만원이다, 뭐 1억이다 뭐 이런 정도의 금매물들은 금매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가격에서 상승했는 프로테지를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뛰죠. 3억짜리가 뭐 9억 됐으면 몇 프로가 뛰는 겁니까? 근데 그것서 1억 할인한다, 5천 할인한다, 뭐 금메다? 그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사고 싶은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게뭐 무조건 아파트만 뭐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사실 뭐 이런 유튜브에서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실제 뭐 사무실에 워킹으로 손님이 와서 아니면 광고로 손님이 와서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하지 마세요는 얘기 안 합니다. 그분들은 사려고 왔기 때문에 뭐 금매로 나온 거 없습니까? 왜 금매로 나온 걸 찾아요. 대부분. 그냥 일반 아파트를 찾는 분이 없죠. 아파트가 너도 나도 뉴스, 인터넷 모든 매체에서 금매물이 나온다. 뭐 금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금매물로 나온 걸 찾으면 금매물이뭐 5천이다, 7천이다, 어뭐 1억이다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나와 있다고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럼 판단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뭐 팔아야지 뭐 수수료를 받는 입장인데 뭐 워킹으로 들어온 분한테 이거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합니다. 단지 뭐 유튜브에 워낙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있는 그대로를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얘기를 하는 거고 유튜브 보고 전화를 하셨다 하는 분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600개 가량의 영상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보는 분도 계시고 대가 한두 편 보고 전화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영상을 볼수 있으면 봐라. 내 영상이든 누구 영상이든 어떤 영상이든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은 봐라. 그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지금 1억이 금매물은 아니다. 단지 그런데 뭐 수승구에서도 뭐 1억이 내렸다. 그럼 다른 쪽에서는 더 금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금매물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 2년 뒤에 사야 된다. 3년 뒤에 사야 된다. 4년 뒤에 사야 된다.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준신축이라도 금매물로 1억이 넘게 위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면 구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은 어차피 파는 분들은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팔아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급하면 팔고 안 급하면 안 팔면 되는 건데 팔려고 하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많은 정보를 봐야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